그러니까 앞에 어. 주어 동사 명사가 올거 아니에요. 예, 있죠, 맞아요. 그리고 관계된 네. 명사가 오고요. 네. 여기에 네. V 하고 네. 이렇게 뭐가 올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목적어나 부어가 올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, 여기 주어 자리가 빠졌잖아요. 이 네, 주어를 그렇죠. 이 명사가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와, 아니,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데? 어, 어, 어떻게 알았어요? 음. 이게 주격관계 내용이죠? 네. 와, 예문을 하나 들어서 어, 설명을 할 수도 있을까요? 어, I, know 어, 어, I know the girl. I k n 좋아요. That. That. Um, I c o u uh, 어, 그렇지. likes s. 어, 이거 s 좋다, 이거. 어? s. 예. 네. 주, 주격 관계되면, 근데, 여기에 왜 s 썼을까? 너무 좋은데, 혹시, 물어보아도 될까? 더 걸리, 원래 주어 응. 놓으면, 얘가 3인칭 단수니까. 어, 그렇지. 그 일반 동사에 s 죠 어. 좀. 와. 훌륭해, 훌륭해. <웃음> 완벽하네?